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벨기 하나를 들고 왔는데 참고 영상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영상을 하나 담아봤습니다 새로 하나 장만을 했으면 기념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줘야죠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레벨기는 대부분 다추 타입으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타일 하시는 분들은 목수 하시는 분들은 어떤 타입으로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타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 주방식으로 흔들리는 그런 타입으로 내벨기를 사용하고 을 계실 거예요 어, 전자식 레벨기를 사용을 하면은 어, 장점은 그런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어, 1층에서는 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2층 그 다음에 좀 진동이 있는 곳에서는 음 그추 타입의 레벨기는 많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죠 때마침 또크오민에서 전자식 레벨기를 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 지금 전장실 레벨기는 신콘 회사에서 나 우주선 형태의 타입을 레벨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레드죠 수직 수평을 볼때그 어떤 것보다도 추 타입 보다도 정확합니다 예, 또 흔들림이 없다는 장점 보시면은 이렇게 흔들려요 추 타입의 레벨기는 이렇게 진동을 있으면 진동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려요 하지만 전자식 레벨기는 흔들림이 없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레벨기는 오차범위가 3도 안에서 자동으로 레벨을 잡아주는데 보정각이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크오민이 또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하 3도의 각도 안에서 잡아주는 것이 오차범위가 더 적습니다 3도에서 이제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그 레벨이 오차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코민의 레벨기는 3도라서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좀 많이 틀어진 상태에서 이제 레벨을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수직이든 수평이든 그 오차범위가 좀더 커진다는 거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뭐 편한 거는 사도 각이 넓어야 사용을 할때 조금 편한 감이 있죠. 네. 그리고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전원을 껐다가 켜도 전 작업 상태 라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슈가 될수 있는 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꼭 눌러줘야지 작동이 잘 돼요. 신콘권은 조금 이제 전원을 켰을때 좀 조용해요 근데 코민 회사 레벨기는 작동을 하고 있다는 확인이 될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작동되는 소리가 들리죠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싱콘 우주선 타입은 정말 조용해요 하, 이런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예 보니까 다르죠 확실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작동이 멈춘 상태 자 지금 제가 또 임의로 흔들어 봤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고 있는데 지금 전자식 레벨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정을 하면서 잡아주고 있죠 네. 조용합니다 크로민 거는 이제 비교 영상이에요. 크로민 거는 확실히 이 정도의 소음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장에서 이 정도 소리는 뭐 그라인더도 가지고 타일을 써는데. 별로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식 레벨기 타입으로는 이렇게 360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리고 각 코너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이런 우주선 타입은 이런 작은 각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직각이 레벨 라인을 확인을 할건데 l t g 거는 독일 옷을 안고 그리고 가운데거 코미네벨기는 샤프 다이오드고 예. 추방식 그리고 이번에 새로나온 전자식 코민네벨기는 중국 크리스탈 다이오드예요 그러니까 중국 다이오드죠 얇기는 전자식이 훨씬 얇고 밝기도 밝아요 그 다음에 ltg 게그 다음 굵기 레벨 라인의 굵기 이렇게 그리고 코오민 초바 식이 그 다음 조금 더 굵고 요 정도예요 코오민 레벨기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 보정각이 3도이기 때문에 그 틀어짐을 바로바로 즉각 즉각 알려주죠 그러니까 어떤 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4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버튼이 위에 버튼식으로 되어 있죠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때 자유롭게 들고 가서 거기에 놓고 풀고 그 다음에 다시 각을 맞추면 레벨기를 정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 탁탁탁탁탁 추가 건드리면서 그 정확성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코미레벨기는 버튼 하나로 누르고 이동을 해서 다시 풀고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고 자, 이렇게. 또 다른 타입, 그러니까 LKG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려면은 슬라이드 타입 가운데에다가 놔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락들락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은 이동하면서 틀어짐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운데로 밀면서 잠금이 되니까 그런 게 불편하고 또 하다가 꺼질 수도 있으면 또 다시 셋업을 해야 되고 불편함이 있는데, 크롬인 음, 회사에서 나온 레벨기는 버튼으로 한 번만 눌러주면 예, 고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배터리도 18650 배터리를 전부 다 레벨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도 호환이 되는 레벨기 중에서는 지금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제일 좋은 거는, 코미네사 레벨기가 좀 저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전자식 레벨기도 잠금 버튼이 있어서 한 번에 이동할 때 이렇게 누르고 다시 이동해서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레벨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대비는 이 제품이 제일 좋죠 예. 그러나 이제 전자식 레벨기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시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커민 레벨기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용 유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새로 나온 레벨기가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고요 어,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하셨으면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